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특히 고음을 내는 데 있어서 두성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두성으로 시작해서 라이트 믹스 보이스를 거쳐 모두가 원하는 힘 있는 믹스 보이스와 벨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성과 흉성을 매끄럽게 연결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연습이 올바르게 되고 나면 가성과 진성을 구분짓는 게 아주 무의미해집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성은 갑상피혈근보다 윤상갑상근이 우세한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윤상갑상근 컨텐츠 제목을 고음과 가성을 만들어주는 윤상갑상근이라고 지었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극저음부터 극고음까지 소리의 색깔이 달라지는 구간들을 성구라고 합니다. 보컬프라이, 체스트, 믹스, 헤드, 휘스 등등 많게는 8개에서 그 이상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적게는 최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흉성과 가성이죠. 여기서 흉성은 갑상피열근, 가성은 윤상갑상근이 우세한 상태의 소리인 겁니다. 발성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하아, 하아. 하... 하... 흔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흉성을 유지한 채 고음으로 올라가다가 남자는 2옥타블라, 여자는 3옥타블레에서 더 이상 성대가 흉성으로 접촉을 유지하지 못해서 가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소리로 고음을 내기 전에 이 연습을 먼저 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가성과 흉성 이 두개의 성구를 연결시키는 연습이죠 가성으로 시작해서 흉성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 이런식으로 너무 급작스럽게 흉성으로 바뀌지 않게끔 즉 삑살이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게 이미 잘 되시는 분들은 간단히 목풀기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흉성을 아예 안 쓴다고 생각하고 가성으로만 고음부터 저음까지 채우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가성의 가장 큰 특징인 바람소리, 즉 기시금과 함께 말이죠. 하아... 이렇게, 가성에서 흉성으로의 연결이 자유로워지고 나면, 흉성에서 가성으로, 그리고 가성에서 흉성을 거쳐 다시 가성으로, 그리고 흉성에서 가성을 거쳐 다시 흉성으로 해보는 겁니다. 하... 하... 이 연습 방법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흡이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호흡과 성대의 콤비네이션으로 소리를 만들어내죠 호흡을 너무 과하게 뱉는다면 큰 소리로 지르듯이 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성대는 너무 강한 접촉으로 인해 굉장히 빠르게 지쳐가게 됩니다 반대로 호흡이 너무 약하게 흘러 나온다면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목을 조이게 됩니다 물론 음악적인 표현은 자유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건강하게 노래하기 위해서 성대 접 쪽과 호흡의 밸런스를 좋게 만들어 주는 건 필수 입니다 또 하나는 고음을 만들어주는 윤상갑상근이 우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겁니다 윤상갑상근과 갑상피혈근은 100대0 8대20 50대50 0대100 이런식으로 각자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기랑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고음역대까지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으려면 윤상갑상근의 비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모두 따라해 보셨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구가 바뀌는 부분에서 삑사리 같은 소리가 계속 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이 모든게 성대가 뒷부분까지 골고루 접촉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성대가 골고루 접촉되지 못하고 빈틈이 생기게 되면 가성을 진성으로 연결시킬 수도 없고 풀체스트 보이스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풀체스트 보이스란 공명 포인트가 높은 두성이 아닌 공명 포인트가 낮은 흉성으로 당겨지는 소리라는 표현입니다 흉성의 비율이 아주 높은 소리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성대의 접촉이 부족한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흉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저는 고이때부터 노래를 배웠었지만 10년 동안 2옥탑을나를 넘기지 못했었어요 27살까지 풀체스트 보이스였죠 힘있는 소리를 내고 싶을 때는 너무 강한 흉성을 사용하게 되고 부드럽게 소리를 내고 싶을 때는 성대를 더 더욱 벌려서 소모리 창법처럼 노래를 했었죠 당연히 가성과 진성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 답답함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죠 이런 경우 음성학적 지식이 있는 보컬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을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독학으로 해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컨텐츠에 6분 34초에서 6분 47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보컬프라이와 높은 후드 위치를 이용해서 성대의 접촉을 유도해 주는 방법입니다 성대의 건강 상태는 좋은데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안 좋으신 분들께는 꽤 괜찮은 솔루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케이스가 다른 경우라면 당연히 다른 솔루션을 찾아야겠죠? 자, 이제 반대로 가성에서 흉성으로의 성구 전환이 잘 되시는 분들은 성대가 골고루 접촉이 잘 되는 상태이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가성과 진성을 구분 짓는 게 아주 무의미합니다. 일부러 픽사리를 내려고 해도 잘 나지 않죠? 삑사리라는 것도 아... 아... 가성과 진성이 잘 연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놓고 나면 우리는 피치와 모음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조절하여 고음과 가성을 만드는 윤상갑상근과 두성과 믹스보이스를 만들어주는 피열근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마치 하나의 성구처럼 느껴지게끔 소리를 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결국 성대가 잘 접촉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성대에 빈틈이 있다면 성대를 닫아주기 위해 흉성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풀체스트 보이스라고 한다 그리고 피치, 모음, 볼륨 이세 가지를 조절하여 다양한 소리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보컬 살롱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서로 노래도 들려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피드백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 보컬 살롱 베코호는 신도님에 위치한 JG 시동용막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